어 그거야. 엉덩이만, 엉덩이만. 아 어, 저렇게 아주 늦게 오는 사람이. 두두 오늘 카카도 열심히 가실게요. 가실게요. 가실게요. 여러분, 저희는 오늘 확정에 왔고요. 오늘 뭐할 거냐면, 그런 게 있어요. 따라오세요. 아, 잠깐만. 나안 할래. 나못 하겠어. 잠깐만. 왔어요. 여기 왔습니다. 어, 나 지에 들어가잖아. 네. 네. 완전 피어싱을 처음 하는 거라서 지금 아예요? 네, 귀도 안뚫어봤어요 안. 근데 뭘을 하신다고요? <웃음> 네, 왜요? 안, 안, 안 돼요? 안, 돼요? 이 사이즈가 제일 달라요 음... 네 <웃음> 다다된 거예요? <웃음> 감사합니다. 더 피자 왔습니다. 안녕하세요. 그래 어디 앉지 여기 인기 앉을까? 이렇게. 징. 너무 오랜만에 왔어 진짜. 진짜 홍대 오시면 꼭 오세요. 동촌에 가. 다음 에 한번 가아 너. 오마이갓. 하 음. 페 아. 너 콜라랑 사이다 하나씩 주세요. 감사합니다. 우리가 너무 예뻐. 어 아, 이거 <웃음> 라이브에? <이거>? 아니야 유튜브. 작품 리스트. 작리스트뭐어떻오이리 어떤 작품 이제서야 나타난 당신 아, 이 진짜 빠게오오 가실까요? 오, 오, 성에 보석이 같던데 근데 나좀 어울리지? 어어울린래 나는 나 그러면 지하철에서 자다가 놓쳐달라고응 여기 그냥 몰라 진짜, 나 진짜 나. 잘한다 어디다 그냥 아무 데나 붙여 상관없어 <웃음> 나못 듣게 못 듣게 대답 좀 이렇게 한번 까자자자 어좀 지켜 알았어 입마 이거 어떤 선물이 이거 이거 이게 <웃음> 이렇게 또 글을 많이 써야겠어 네. 음. 그렇죠 그렇죠 이거 잠시만요 색깔 음. 검정 시안 아무래도 안 어? 나 우리 뒤에 뒤에서 아. 뛰어 뛰어 버린 우리입니다. 켜 버렸습니다. 어? 어? 어디? 이거다 이거다. 어, 다 왔어? 어 시끄러워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. 네. 어, 여기, 여기, 여기 여기 여기 앉을까? 응, 나, 나, 응, 나 파타이 좋아해 볶음면. 공심채 알아? 응. 우리도 처음이야. 그거지? <목소리> 맛있는 거. 네, 이거. 모닝글로리. <목소리> 모닝글로리야. 왕부자 <목소리> 는 여기 소있 뭐... 이게 최소 먼저... 이 이게... <웃음> 진짜? 네. 일단 네. 드릴요 네. 봐봐. 어 너무 지린다. 나도 야, 나도 하자. 국수, 이 국수, 마시노 국 국수. 하타이, 쌀국수 야미야미. 매육 가또 야미야미. 오, 잘 먹겠습니다 <목소리도> 파 이게 음. 네 진짜 음.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근데 맛있다. 음. 음. 음. 맛있다 오 색감 쫄어 역시 캐논 오 음, 이런 데 너무 슬쁘다 근데 영업 안 해? 나코 순간 콱 제가 붙였어요, 감성 스틱으로 막 뜯어봐. 야. 뜯어봐. 야. 뜯어봐 귀여워 귀엽지? 여러 다 열고 나서 말게게하야마너 그냥 찍는거어갈게들게우준비 그냥 퓨 찍는 음. 음. 아, 아, 퓨어로 로해어 나 이제 손하자 뭐냐 나 나왔네 그 같은 차라는데와 개잘한다 허리가 그냥 꽉꽉 꽉꽉 네? 표정 봐 어, 그거야 엉덩이 만 엉덩이 봐